오아이양 이렇게 된거 받아 드려야겠쥬 어쩔 수 없지 받아 드리자안번 에코상 잠깐만요 디스크도 애교스태도 전부 다 여먹으러 잠깐만 잠깐만 나 마저 다기읽있거든요 잠깐만요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에코 상이머리 에교 스탯 전보다 연목으로 투자한다면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에교 시, 10스탯은 어 에코딩 거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난 몰라 이제 나다 포기했어 나 <목소리> 내려놨어 언니 이거 때문에 어느정도 내려놨어 받아들였어 음 응. 그래서 평생은 하기는 안 냈으면 좋겠죠? 그래도? 와 먹이다 레벨 올리고 먹이들이다 근데 이거 하면 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딱 지금 6레벨이었나? 한 대충 7레벨 정도만 맞춰도 7레벨인가? 6레벨인가? 보고 판단해야겠네? 하여튼 <웃음> 나왜 그랬을까? 후회 중이다 <웃음> 부탁 좀 할걸 <웃음> 괜히 놓.. 괜히 놓쳤다 기회를 놓쳐버렸죠 <웃음> 괜찮아 이미 받아들였으니 해봐야겠다 <웃음> 빠밤 해피 따다다다다다다단 레벨업야 여기서 딱한 번, 한번한 캐릭터만 레벨 올리면 그냥 바로 갑니다 근데 길을 막고 있으니 뚫긴 뚫어야 돼 일단 뚫긴 뚫어야 되죠? 길을 막혔죠? 어안 막혔네? 제발 랩좀 하자 올리라 딱한 명만 레벨 올리자. 올라가라. 그러면 정말 편하다. 딱한 명만. 레벨업. 레벨업. 아안 된다. 레벨업 해야 된다. 한 명만 부탁한다. 다안 해도 돼. 한 명만 레벨업하자. 부탁한다. 딱한 명만 레벨업. 오케이. 됐어. 가자. 바이키. 빠밤, 빠밤, 빠밤, 빠바밤. 어, 씨. 쉬... 박지의 보상. 여 나는 박지의 보상이야. 1 0로 완전히 회복 어때? 네. 오호. 회복 완료. 완전히 회복됐다. 렛츠고. 와다 는와라 에? 이거 분명 상어? 상어 그 자식? 일부러 나쁜 척간쪽 어. 두둔, 두둔, 두두두두둔. 그런데, 그로 먹기 씨, 그로 먹기 씨. 뭐니? 아오씨 <웃음> 그, 오카리나는 아다나 씨에게 있어서 그렇게 사정한 물건이에요? 음, 그렇지. 그, 상어에게 받았다고 하더라. 사멧기치, 말인가요? 응, 맞아. <웃음> 그놈의 사멧기치. 배드 엔딩 부모은 후회할 짓 하지요? 늦었죠? 왜? 왜 너가 사멧기치. 저, 저기 사멧기치. 왜? 왜 서러운 거야? 무슨 소리야? 아유, 얘들아야, 이거. 왜 너무 헷갈려? 목소리를 바꿔야 되는데, 바이드라. 무슨 소리야? 이 바다 왜 닫지? 고양이거든? 닥쳐. 뭐? 어? 소강려 어서 오세요, 과트아. 와다 누워라. 에하, 지금 엄청 이바를 떠나. 너는 여기에서는 안 돼. 뭐안 돼, 이 나쁜 사람아? 뭐? 아까보다 뭐라는 거야? 좀 아시지?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 그저 거슬리게 할 뿐이야. 아, 융준 오케이. 어서 와요. 와노아가 있으면 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어서 상어, 나쁜 상어. 차라리 네가 나가시지. 한번더 말하지. 와노화아이 밭에 떠나. 어째서 말했잖아. 너는 여기서는 있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하기만 되지 마. 삼백기치 내말 듣지 않겠던가? 그럼 그럼 어떻게 할 거지? 와 정적 너희들은 전부 뜯어 죽여주지. 아하 짜증나 날려버리겠어. 상 어, 상우 씨다네 다리로 졸라 죽여주마. <웃음> 졸라 죽여주마. 자, 잠깐 애들아. 그거 좋지. 덤벼. 삼백기치가 덤닥터났다 야상이 삼백기치. 어... 너는 선택해서는 안됐어 너는 해서는 안됐어 나한테 바다의 마가지고요 너는 방어를 감소시키고요 내가 너...몰랐구나 너 밸런스까지 무너뜨리고요 마지막 졸라죽인데 쫓 졸려줍니다 자기가 하락하고요 졸록 목졸렸고요 깨물었고요 마지 바다 마법을 고요너 이제 공격 오...좀 하고만 그리고 노바말바으로 때린 뒤에, 마지막 조아, 조아되고, 밸런스로 묻는 치고, 마지막 문어 던지게 깨물고, 농마법. 그리고 마지막 던지던지기. 아니, 왜 무슨 돌, 아니, 왜 돌피만 때리자. 뭐 쓰레기 전어? 와, 아니야. 우리 돌피 피를 채워주고요. 분서회로 외치고 돌진하고 졸라버리겠다 통하지 않았어 어. 이겼다! 벨기검치의 메모리카는 7레벨, 터피 7레벨 오케이 끄악! 아파라 파부 영전히 물러가시지! 아또 틀렸어 아, 물러가시지 아 이상해졌어요 어떡하죠? 나 까먹어버렸어 <웃음> 끈질이구나. 좀더 아프게 줄까? 잠깐, 다들 그만해. 정말왜 그러는 거야, 다 찡? 왜냐면, 사멸키치는. 흥, <웃음> 여전히 순이 빠져, 순이,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넌이 바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오케이, 힘든다. 화이팅! 어째서요. 사멸키치. 어쨌든 너희들 전부 다이 바다에 사라지려고. <웃음> 아, 씨. 맞았지? 설마, 아직 저 녀석을. 아, 정말, 안 된다고, 저 녀석은. 나 열목 많이 연습해야겠다, 이 다른 목소리. 아하 맞아 놓아라. 저 녀석은 배신자야. 너도 알고 있잖아? 후 이거 염습한. 목소리 여러 가지 딱 나누는 거 기억해야겠다. 자, 이제 곧 도착이야. 다들 돌아가자. 이거 참. 으으으, 다인 레벨 7레벨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와 드디어 나의 고향 마을 바다 날아 왔어요. 영공이겠네요. 아핫, 여기 왔나? 어, 바다 제공문 저장. 아이... 아이템인가 닭꼬치 바다 쪽으로 갈까요? 네 꽃게 귀엽다 드디어 도착했네 응 도란 기분이 들어 여기까지 오면 안심이네 이상해지만 도전한다냐 제목 이게 바뀌어도 이해해주세요 알았죠 목소리가 달라도 안식? 그건 모르겠네 또 그만한 상어가 나올지도 몰라 신아 자자 메노카 하지만 자 다들 돌아가자 바다제국으로 이해해주세요 바뀌어도 이해해주세요 아직 4년 전에 꾸준히 했으면 이거는 그냥 싹가능한데 누워서 떡먹긴데 4년 이후 전에 이후로 안해왔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대왕과 와다 놓아라 예주셔야 됩니다 4년 전이요 싹가능해요 지금은 못탈 힘들지만 <웃음> <웃음> 일단은 렛츠고 받았어 디레레레레 어, 되네? 싸우는 게 되네? 오, <웃음> 좋아, 되기 그러게 내 길을 막다니! 불꽃기 자식! 왜 죽으려고 그래? 오, 왜 길을 막고 그래? 길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내 길을 막지 마라. 안 막으면 살수 있어. 히이. 막지 말라 했지. <웃음> 왜말 끝나자마자? 막고 그래. 길만 안 막았어도 너희도 살수 있었다 끝. 물고기 지 그렇게 내 레벨이 되었다고 한다. <웃음> 어, 아, 어, 나 이거, 아, 이거 어떤 목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씨, 이거 목소리를 더 쪼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나 이거 어떡 하지? 아, 이거리 목또 목소리를 해줘야 될까 고민된다. 나 이거 미리 얘기할게요. 하긴 할 텐데 내가 이걸 이 목소리를 기억 못한다 못할 때 그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해해주세요. 이것도 전체적으로예요. 이렇게 아아다알 아다 폴로머 씨. 어서 와다듬 와라! 긴 여행 수고했어! 호왕 고맙습니다! 제전보다 조금 늦어버렸지만 괜찮아! 그분은는 느끼게 생겼으니까 당신도 말이지... 그쪽은 어땠어? 착작 작업이었죠... 응! 응! 다들 개성적이었지! 좋겠다! 볼륨은 바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해팔이니까... 저기 그쪽 상태는 어떻죠? 여기 있는 드라스크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사람 은 괜찮아 휴 다행이에요 뭔가 버티기상황은 약간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 쪽이요? 그럼 프로모는 먼저 성가서 이야기 전해줄릴까나 분명 나중에 호주의 로 생각하니까 그때까진 마을에서 편히 쉬고 있어 아,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 황! 사라졌다. 쟤는 항상 진짜 항상 불붙어리네 아니, 해피, 해파리니까. <웃음> <웃음> 나 저거 기억해야 되는데. 모기커 캔슬이 그나마 나왔어. 여키가 두 개였나? 아, 요정, 모기커 요정 그거까지세 개였거든. 기억하는데. 아, 그 지하철 여자 팀이 인가 악마 여키? 하여튼 길박지마 길박으면 죽 레벨이 돼버려 제발 길박지 말아줘 물고겠지 오? 지도 돈을 많다 단적 회복되었다 길박지 마세요 길박으면 레벨 된다고 왜또말꾸려져버줘 길박으래 찌린 <웃음> 뭔가 예감이 좀 그래서 치러 해놓고 가자, 또. 이게 나왔다는 거는 또 싸울 수도 있다는 운명, 생각이기 때문에 미리 해놓자. 혹시 모르니까? <웃음> 나 보소부터 또 고민이다. 고민이여보다 힘들다. 아, 서술 마을이 아하. 아, 슬슬 마이보여 아 드디어 도착했다 배고파 집으로 돌아가면 뭐라도 만들어줄게 호카미, 왜그래? 아무래도 또방해꾼이났던것 같네 에? 아, 또 나타났죠 이놈의 상어 너희들, 내가 한번더지 못한거냐? 삼했겠지 아, 나왔군 너 말이라도 일하면 듣고 싶지 않은데? 너..무슨 상어.. 삼위기칙.. 와다 노아라.. 어떻게 해도 너가 이 바다를 떠나지 않는다면.. 강제로 서 쫓아내겠어! 삼위기칙.. 삼위기칙.. 그만해..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입 닥쳐.. 너 따위 할말 없어! 하하.. 이 미친 어. 상어 대가리! 와더 찌그때 무슨 말 하는 거지 우리들의 주인 와다 노아라를 모욕하는 용서 못해.. 어서 상어. 싫어. 에? 잠 잠깐 애들아 기다려. 흥 어서 덤벼. 또와지로 왔네. 사멸 기치가 나타났다. 너는 바다마법 반대 때리고요. 큰 소리 외치기는 안될것 같으니까 사매 때리고요. 게임을 계속 밸런스 무너뜨리고요. 마지막에 졸아 버려. 게임을 거요. 조르기했고요. 와 여주인공 버프 나왔죠. 논말말법 해놓고 조아되기 또 밸런스 모트리기 깨물기 그 다음에 문어던지어 버프도 얼마 안 됐구나. 조아되기. 괴물게 마지막 군도 던지 예! 돌그레가 상어로 이겼다! 호아 <웃음> 진작 썩 한심하구나 한심한 상어바보! 바보 상어 다들 그만하라니까 짓 썩을 삼먹겠지 와다노아라, 너는, 너는 그저 거슬리기만 한다고. 흠. 나는, 힘들다, 더빙하기가. 칫, 뭐야, 칫, 수없어. 다, 다들 이런 짓은 이제 그만두자. 와다치 왔었지? 우리도 와다치니 이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와다노아라, 너는, 너는 많이 치셨을 테니 일단 집을,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더 지쳤어. 내가 더 지쳤다고. 내가 더 힘들어. 너가 있들게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너희들 더빙해주는 날 생, 내가 더 힘들다고. 너희들. 내가 더 힘들어. 루기니 어서오세요. 어, 캐릭이 매력적이긴 해요. 엄청, 이게 이제 캐릭터가 많아요. 여캐가 주로 많고요. 음. 루기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 사관. 감사합니다. 알러 감사해요. 이쁜 거 많아요. 이제, 여기 캐릭터가, 이제, 매력적인 게 많고, 부야챗에도 있어요. 이런 캐릭터, 이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도착했어. 오, 간만에 해저마을이다 배고파. 응, 일단 집에 들어갈까? 그러지. 오케이. 그럼. 그때 나 집이 어딘지, 어, 자동으로 가주네. 아따 어떻게 된 거야? 젠장, 어쩌면 좋지? 지 타이밍이 안 좋아. 절대로 설마 전부 그 녀석이 치 큰일이야. 어떻게든 해야만 해. 그때 문제는 더빙이라는데 여목을 해야 돼요. 또 어머, 맛있어? 응. 다행이네. 나도 쓸거 있어. 쓸거 있어. 쓸거 있어? 너도 좀 쉬어. 응, 그 전에 잠깐 인사 좀 하고 올리고. 뭐, 아다친 인사 같은 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 일단 밥부터 먹어야지. 그래, 쉬는 게 좋을 거야. 난 괜찮아. 정말로? 응. 나도 편히 쉬고 있어. 응, 음, 응. 음. <웃음> 내가 쉬고 싶은데도. <웃음> 내가 더 쉬고 싶은데, <웃음> 내가 더 쉬, 쉬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 마을 주변 돌아볼까? 클리오네, 아, 달마지 어느덧 귀엽구나. 뽀. 이넌, 닌자가 되고 싶어. 어? 닌자가 되고 싶대. 어머. 그렇구나. 닌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집되나? 분명 여기에 있을 것같아 뭔가 새로운 있을거야 캐릭터가 이제 오오 오, 반짝이다 오 여기 누구네 집이지? <웃음> 어? 아! 오랜만이야 다크로코 어딘가와라, 아, 들어왔구자? 응 괜찮았다, 여행은 도중에 사고 같은 게 나지 않았다? 괜찮았어 딸기야 걱정하고 있었어 나란 말지, 너가 없던 사이에 목뭐 뭐를 더 많이 뽑을 수 있겠지? 저.. 아, 잘 됐네? 아, 그래? 먹고 싶다 지금 뽑아볼까? 아, 아니, 사양할게 그래, 그럼 다음에 보여줄게응 아! 그래 그러니 말이야! 삼위키지! 아! 들렸다삼위키지 만났어! 마을 밖에서! 에? 네?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데? 아! 그게 내가 너가 더러워서 그런 거구나! 그, 그런 거? 음, 응 하단 야왜 그렇게 습하고 있다 그게... 나도 아까 만났어! 하지만 여기서 쫓아내려고 하길래... 그건 그냥 속술면서 그런 거야! 삼위키지 솔직히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응! 아, 다는 할수 있어! 그렇구나. 후 응. <웃음> 고마워, 르코짱 뭐가 조금 기억났어? 그건 다행이야. 아, 더좋아찍을 응. 어쩐지 별로 탁고추! 저 덕분에 줄게, 어, 그, 그건 사용할게. 그게? 뭐, 심지어. 나도 탁고추기 싫은 까 아아... 저기, 왜 좋아해? 응? 다음아까한 나는 노래 좀풀겠 응, 그거 좋지. 으, <웃음> 녹고, 어, 제발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무더야. 너가 더, 있, 아니야, 너가 낫다. 아니지, 너가 나은 건가? 나 모르겠어. 더빙한 게있데이 얘는. 다 도둑해서 좋아, 근데. 그래도 도둑해서 좋긴 해. 재밌어, 그래도. 힘들지만 재밌다. 근데 도, 인사한다니까 더 있나? 해신성. 아직 갈 필요는 없다는 건구나. 그러면은? 어 여기 어 여기는 어떤 집이지? 엘레나의 집. <웃음> 타코는 몰라. 근데 여기 대부분 여자가 많아요. 여캐가 많아요. 문제는 남캐가 너무 적어. 안녕. <웃음> 알아? 아나잠주가인가 음. 응? 응? 아, 죄송해요. 깨어버렸나요? 아마아다나 알아? 안녕하세요, 일라나씨? 그치, 내가, 내가 죽어.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애디푸성안안 아, 아, 시킨거야. <웃음> 언제 돌아왔어? <웃음> 헤헤반금전에요아마 어서와렴. 어디까지 힘들었겠네.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돌아와줘야 는줄 알았어. 도, 돌아와줘, 다연니 아 그래요? 진짜 나도 이거 나 이거 했을 때 정말 마음 나도 좋았거든 나 이거 정말 좋았어 나도 마치 내영생같이 아.. 엘레나씨 여동생분 지금 몸골 내신다고 하셨죠? 응 어, 맞아 정말 어느 날를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어.. 전기점기 펀치어서 잘신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아.. 어, 네아다나라는 갑자기 사려버를 쓰는 나쁜 애가 되면 안 돼? 알았지? 네 뭐 일단 와다노라 보살 돌아왔으니 나도 편하게 낮잠 자수 있겠어 와다노라도 같이 잘래?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같이 자면 일어날 때까지 꼭안고 안으시니까 어머 그랬구나 근데 이런 캐릭터 좋아해요 저도 이거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좋아했고 이걸 삼사년 전에 했거든 이것도 좋더라고 자 이거 좋긴 해 이게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 일단, 일단, 샵 가서, 사, 거 사야겠다, 아이템. 산다. 미역스프. 일단은, 아이, 그니 그러니까 아이템 무게부터 사야 돼. 지팡이 정도? 이거를 하나씩 사고 이거를 미리 사놔야지 스토리할 때 진행이 편해요 내가 해본 결과임 이거 아이템 데미지도 올라가고 잠깐만 없네 아직 없구나